구독 좋아요,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<웃음> 이 정도면 이거 사고 타클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, 네네, 그러면은 이렇게 갈게요. 한번 가보자. 딱 가고. 아, 네네, 완전히 저를 적극적으로 믿으시네. 그 다음에 타클! 아 아무것도 몰라서 들어오신 방송이 이제재 방송이시구나 좋네요 그렇지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다 알려드려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안 좋은 것부터 일단 좀 까주면은 이런 것들 1 5 0 0만에서 5억짜리는 솔직히 얼마 안뜨거든요 어1 5 0 0만 이렇게 가로주잖아 여기 딱 주고 가보자잇 음, 10억에서 20억 이런것들아 그냥 진짜로 15억정도만 떠줘도 성공인데 12억이면 나쁘지 않다 그나마 나쁘지 않은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상자 <웃음> 그니까요그 다음에 이거 탑클 뜨는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가보자 아 애매하다 저정도면 이거 솔직히 22토티만 떠줘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가보자 여기서 토티 나와주면 돼아 첼시 나오면 좀 해봤데 체흐 아 그래도 16억이면 그나마 나쁘지 않다 벌써 100억 아 100억이 아니라 아까 20억 20억 정도 20억 정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3억에서 33억 정도 먹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나쁘지 않은 정도는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띄워주면 돼 수졸 쿠폰까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저는 PC방 가서 받으신 게 훨씬 좋은데 아 터티 키퍼라고? 아 설마 맨디 16억이면 은 얼마냐 저가 30억? 아까 30억 먹었다 했었나? 20억? 20억에 33억에다 33억에서 맨디 맨디 한 50억 정도 어, 별하이? 아, 50억 50억이니까 아까전에 얼마 써서 50억인거야 5천 써서 50억이면은 아 5배 먹었어요? 5천FC에다 아 5만원에 5만원에, 5만원에 50이니까, 아니지, 50이 아니지. 10배 먹었다. 10배 먹었어요, 형님. <목소리>